우리나라의 노동운동이 잘못된 게 뭐냐면 이미 노동자들만 생각해요. 앞으로 노동자될 사람들이 진입을 못하게 만들어요. 그게 문제예요. 자기가 잘리기 싫으니까 앞으로는 자기를 안 자르기 위해서 남을 뽑지 않게 되는 그런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업들이 가만 보면 요즘은 신입을 안 뽑아요. 왜 언제 뽑아서 언제 가르칩니까 이미 일 잘하고 있는 실무자를 조금 비싸더라도 데려와 가지고 쓰고 그런 사람들은 또 매년 하다또 나갈 거니까 우리나라의 가장 큰 문제는 이겁니다 뭐 비정규직 차별 이런 게 문제가 아니라 고용이 너무 고정적이라 신입이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취업을 해서 커리어를 만들 기회가 기회를 기업이 주기가 너무 힘들게 만들어 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노동 운동은 우리나라 노동 운동은 진짜 잘못됐어요. 자기들만 알아. 옛날에 공채가 있고 할 때만 그게 가능하죠. 근데 기업 입장에서는 아니 기업이 무슨 뭐 양정 관화를 합니까? 일이 있어야 사람을 뽑는 거지. 난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말처럼 어이없는 것도 없, 없다고 생각해요. 일이 있으면은 일거리가 있으면은 사람을 뽑지. 일을 못하게 하면서 일자리를 만들려고 하는 게 말이 됩니까? 어? 강제로 임금 올리고 한번 뽑으면 그그뭐못 자르게 하고 우리나라의 청년 우리 나라 뿐만 아니라 우리 나라에 특히 문제가 되는 것들은 지금 기업들 잘못된 노동 운동으로 인해서 기업들이 신입 혐오 현상을 보인다는 거예요. 예전처럼 20대 후반에 뽑아가지고 몇년 월급 적으면서 가르쳐가지고 30, 40대 때일좀 하고 50대 때좀 오시다가 그냥 정년 채우고 이런 거는 7 80년대 때 이야기입니다. 지금은 기업들이 그럴 여유가 없어요. 그리고 얘기가 나온, 어, 나온 중에 말씀을 드리면 우리나라는 대부분이 경기 민감주거든요. 뭐 요즘이야 뭐, 뭐 네이버나 뭐 아니면 성장주들이 좀 많이, 어, 말이 되고 어, 좀 늘어나고 조금 바뀌고 있습니다만 일단 경기 민감주라는 건뭐 조선 철강 기계 정유화뭐 심지어 반도체 우리나라 수출이니까 반도체인데 반도체도 경기 엄청 타 사이클 엄청 타거든요. 어. 그러면 이 말은 뭐겠습니까? 좋을 때도 되게 좋은데 안 좋을 땐 답이 없어요. 조선소 한번 생각해 보죠. 글로벌 경기가 좋아 가지고 뭐 주문 수주를 엄청 땄어. 아, 그러면 엄청 떼돈 버는 거죠. 우리 그 2007년 이런 때 아시잖아요. 어, 드라마 남자 주인공이 조선소 팀장이고, 그랬는데, 경기가 안 좋아가지고, 뭐, 이제 그리스 망하고 막 선조회사들이 망해가지고, 이제 수주가 안 돼. 그러면은 어떻게 해? 놀아야 됩니까? 자를 수가 없잖아. 또 기술자들이라 하면 월급도 작지도 않은데, 이 사람 놀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뭐놀 수가 없으니까 해양 플랜트니 뭐월 잘하지도 못하는 거를 무리하게 하다가 사고를 쳐가지고 부식에게 하다가 걸려서 뭐 상장 폐기가 되니 어쨌든 난리를 치고 하는 것도 이게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어잘벌 때는 잘 벌고 못벌 때는 못 버는 경기 민감 산업의 비중이 가장 높은데 그런데 고용은 또 굉장히 경직돼 있기 때문에 기업 입장에서는 일감이 많을 때 뽑기도 애매하고, 또, 그나마 인원을 최대한 적게 뽑아도 기, 일감이 없으면 다 놀고 있고, 이런 상황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 뭐, 하청을 주든지 어떻게든 다 밖으로 빼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 그, 그 같은 공장에서 일하는데 누구는 뭐, 어, 정직원이고, 누구는 비정규 뭐, 이렇게 되는 게 어떻게든 그걸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필사적으로 사람을 안 뽑죠. 기, 우리나라 어, 로봇, 그, 보급률이 세계 1위라는 거잘 아실 겁니다. 로봇이 싸서 그러냐? 아닙니다. 로봇은 노조를 안 만들잖아요. 28시간 돌려도 노, 노조가 기계니까. 현대가 왜 보스턴 다이나믹스를 했겠습니까? 네? 설마 뭐 그냥 저렇게 로봇가 춤추고 뛰는 거 그거 보려고 그돈 주고 샀겠어요? 그거 아니죠. 그러려면 차라리 기업들도 양보를 해야 되겠지만 노동계층도 충분히 그 뭔가 이제 근데 사실 쉽지 않죠. 자기가 잘릴 수도 있는 위험에 노출됐는데 거기에 오케이 할 사람이 사실 드문 건 사실이죠. 근데 이건 정말 문제다. 정말 문제다. 어, 그래서 우리나라는 기업들한테 뭐 차별한다고 욕하지 말고 만약에 고용이 좀더 유연해져 가지고 해고자가 나오면 그 사람들이 제, 제 직업 어, 교육이나 실업급여를 좀 받아서 생활이 유지될 수 있게 하는 건 정부의 역할이거든요. 정부 역할을 늘려야지 예, 정부 역할이지 그걸 왜 기업한테 하, 해고는 살인이다 뭐 이런 식으로 한번 뽑았으면 죽을 때까지 안고 가라 이런 분위기는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업들은 어떻게든 머리를 굴리게 돼 있죠. 어떻게 다 뽑을 수 있을까. <웃음> 경기가 나쁠 때는 분명히 오는데. 이렇게 얘기하니까 아, 저런 피도 눈물도 우파 새끼라고 할 수도 있, 있겠지만요. 우리나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너무 없다고 생각을 해요. 음. 너무 없다고 생각. 이런 얘기하면 뭐 완전히 뭐 요즘 또 주류가 운동권 오팔력이라서 그런지 이런 얘기하면 뭐 정말 뭐 천박한 뭐 미제 자본주의자로 찍히기 딱 좋죠. 어. 그냥 저야 뭐 워낙 안셀럽이니까 뭐제 혼자 떠들어봐야 몇명안 들으시니까 그냥. <웃음> 얘기하는 거죠. 진짜 좀 유명하거나 뭐 백만 유튜버 되면 이런 얘기하다가는 뭐 잘못 찍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좀 해봅니다. 네, 예. 네. 네. 그게 참 우리 그래서 저는 한국의 가장 큰 지금 갈등의 요소는 이런 기업들이 신입 채용에 대한 공포를 갖게 만든 이 구조, 이거를 어떻게 좀 해결할 수 있을까. 똑같아요. 그러니까 경력이 단절되면. 어, 아무것도 안 되니까 여성들이 경제 참여를 못하거나 아니면 뭐그 어, 육아나 이런 거에 대해서 계속 미루게 되거나 거부하게 되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아, 그러니까 이제 그조차도 그 여성 인력이 오늘도 여성의 날이라고 발표를 하던데 우리나라 그 여성이 일하기 좋은 순위가 뭐 29위인데 그 계속 29위 바닥에 그냥 아주 그냥 다리미질을 해놨더라고요. <웃음> 이게 뭐겠습니까? 이게 다 나라의 문제입니다. 국가가 사회가 해야 될 일들을 여성 개인한테 떠넘기니까, 어, 떠넘기니까 기업 입장에서는 여성들은 뭐 결혼하고 애 가지면 그만둘 거니까 요즘 못쓰겠다라고 하는 거고, 또 그걸 알고 있는 여성분들은 그게 시, 그래서 경력이 단절되면 사실상 끝나니까 결혼을 미루게 되고 육아를 미루게 되고. 사실 경력직들 이렇게 채용 뭐 인터뷰 같은 거 해보면 최근 3년 동안 뭐 했던 프로젝트나 이런 것들이 중심인데 최근 3년에 육아, 둘째 키움 이런 거 적어놓으면 어, 적어 뭐, 뭐, 무슨 인터뷰가 되겠어요. 그한 번만 겪어봐요. 절대 내가 둘째를 가져가지고이 꼴을 또 당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겠습니까? 제가 여자라도 그건 싫어요. 네. 아, 30위가 어느 나라 30위가 없어 29등이 꼴등입니다. <웃음> 29등이 꼴등입니다. <웃음> 뭐 네, 그렇더라고요. 아, 뭐, 그, OECD 외국가 있으면 우리보다 더한데 있죠. 이집트 이런 데 있습니다. 예. 네. <웃음> 그, 좀 길어지긴 하는데, 또, 한 말씀만 더 드리면, 또 여, 어, 어제가 여성의 날이었으니까 한번 말씀드리면, 우리, 경제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인구거든요. 아니, 사람이 일을 해야지, 뭐, 성장이 하죠. 어, 그래서, 그, 노동유소 투입이라고 하죠. 노, 뭐, 노동, 뭐, 자본, 뭐, 토지, 뭐, 이렇게, 블라블라 할 때, 그, 그, 사람을 투입하는 게, 가장 경제 자극이 효과가 되는데, 문제는 지금이라도 갑자기 출산율이 뭐한뭐 5가 됐다, 미쳐가지고, 어, <웃음> 그래가지고, 됐다 한들, 그 아이들이 커가지고, 언제 커가지고, 또 노동시장에 나오겠습니까? 2삼 30년 걸립니다. 그러니까, 가장 좋은 게 뭐겠습니까? 그냥, 이런저런 이유로 교육을, 고등교육을 충분히 다 받았지만, 경제활동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우리나라에 그런 분들 대부분 여성이라고 하죠. 어, 그런 분들이 육아나 이런 데서 조금 이제 어, 부담을 두려가지고 경제활동을 할수 있게 된다면 그 자체로 이미 교육이 다돼 있는 우수 인력들이 어, 노동력 시장에 와가지고 기업 입장에서는 노동력이 늘어나니까 임금상승률도 제한시켜준다고 80년대 미국 이민 늘었을 때하고 똑같은 어, 그런 효과가 벌어지는 거고요. 기업도 좋은 겁니다. 그렇죠 국가도 좋죠 왜 소득세 늘어날 거 아니야 그죠 어 나쁠 게 없는데 왜안한 아, 그니까 러 우리나라 정부는 이게 좀그뭐 일자리든 일 뭐든 고용 이런 것들은 너무 기업한테 떠넘기고 육아는 또 여성 개인한테 너무 떠넘기고 뭐 이런 게 있어요 그 정부가 나라가 하는 게 도대체 뭐가 있나 그러니까 이렇게 빚이 없는 건가 싶기도 하고요 어 이렇게 얘기하면 무슨 몇 번은 찍을 것 같다 생각을 하지만 저는 음. 음, 음. <웃음> 그렇습니다. 아, 뭐전잘 아시겠지만 약간 좀 우파, 우파죠. 우파라서 우리나라에서 음, IMF 이후로 우리나라에 우파적 기억이 없었습니다. 아, 지금 뭐 심지어 좌파 우파 할거 없이 정부가 다 퍼주겠다. 뭐 이런 식으로만 어, 가고 있는 게 굉장히 좀 슬프다는 생각이 좀 드는 사람으로서 그런데 그 와중에 정부가 해야 될건뭐 그냥 보조금 주고 뭐 이런 게 아니라 진짜 이제. 개인이 어떻게 해결할 수 없는 이런 그 사회적 분위기 이런 것들을 좀 제도화시켜주는 게 국가가 할일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을 좀 합니다. 네, 그 그렇게 하고 있어요.